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아 멋있다고요? 네. 옷도 팔고 있습니다. 표고도 사주시고 또 남편에게 옷이 필요한 분은 옷도 사주십시오. 어, 지난주에 이게 촬영으로는 지금 하루인데 방송 나간 걸로는 지난주인데 우리 지난주에. 어 사춘기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어머니와 또그 어머니의 통발에 낀 초등학생 우리 친구 이름 어려운 친구를 위해서 어 포프리에서 샤넬 틴틴을 사오셨습니다. 돈쓸줄 아는 기업 포프리 사장님, 근데 이거 케이스만 이거고, 안에 거는 화장 문방구용 아니죠? 네. 우리 친구 이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해. 아니,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안 들려서 그런 거니까. 여해이죠? 건강하고 또 행복하길. 우리 아이에게 추억이 되도록, 작은 추억이지만, 퍼플리에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뭔가를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오늘 퍼브리셔 끝나고 본인이 사면 되겠습니다 <웃음> 여기 앞에 갤러리아 저쪽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시차에 대한 강연을 두 번째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차를 2주 미국에 있으면서요 어, 한주 동안은 사실 좀 많이 힘들었고요 중후반이 지나면서 조금 기적같은 만남으로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삶에 너무 먼 거리를 너무 갑작스럽게 이동하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시차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기 싫다. 음, 의욕이 없다. 아니면 자존심이 갑자기 상하는 일을 겪었거나 사건이 생겼거나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갱년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의 끝남이 될 수도 있고 온갖 다양한 시차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시차를 너무 갑자기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웃음> 갑자기 이 삶의 시차를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차는 어떤 계기가, 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시간이. 사춘기도 지나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춘기를 자꾸 이겨내려고 하, 해버린다고요. 갱년기도 이겨내려고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 삶의 그 손님을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려고 하고 물리치려고 하다가 아주 더 불편한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받아들인다. 사람이 이렇게 힘을 빼야지 덜, 덜 아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은 잘안 다치죠. 근데 어른들은 오히려 더잘 다쳐요. 그리고 동물들은 유연하니까 또더잘안 다쳐요. 근데 사람이 굳을수록 잘 다치고 잘 부러지거든요. 그러니 유연하게 조금만 받아들이시는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두 번째, 그대로만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반드시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형성된 게 있습니다. 와, 저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것이 저는 진짜 미국 한국에서 맺은 인연이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내 멋대로라는 프로 아시죠? 그 가수 이승철 씨. 신화의 앤디, 그 다음에 배우 류수영, 그리고 저하고 이렇게 어, 여행한 프로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다시 보기 하면 되거든요. 돈 있어요? 돈, 그거 1500원도 없어요? 그럼 그냥 네이버에서 짤방으로 보셔도 돼요. <웃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 제가 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그세 명의 남자랑 여행을 계속하면서 아 우리 누나의 남편이 되면 좋을 만한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왜요? 저희 누나들이 사실 누나 4명 네 있고 저 친엄마 1명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삶이 풍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저희 누나 지금 4명 네 뭐뭐 이혼하겠다 뭐 이혼해야 된다 뭐 계속 뭐 막. 저희 누나 4명 네 중에 지금 얼굴이 제일 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매형 돌아가신 아. 누나 처음에 좀 힘들어다 지금 완전히 막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얼굴 완전 펴버렸어요 식당 일 힘들게 하는데도 누나 완전 매형 돌아가시고 나서 얼굴 펴버렸어아 저는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예? 저는 그런 누나 네 명이 있고 친엄마 한 명이 있는 저는 그런 남자로서 제가 아이 남자는 정말 좋다 우리 매형이 됐으면 했던 사람이 바로 류수영 씨였어요 울릉도에 가면 은 물회를 먹다가 아형 저희 아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모든 얘기의 끝에 아내가 들어오고 아내를 넣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내하고 유튜브 방송을 해라 우리하고 하지 말고! 라고 했지만, 이 남자의 정말 이거 뭐, 뭔가 이거 컨셉 잡는 건가? CF 놀이나? 그래서 방송 끝나고 저는 너무 궁금해서 류수영 씨의 부모님이 계시는 홍천 집에 가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또 포프리쇼 팬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진짜 좋으시죠. 전 진짜 기회가 되면 진짜 엄마를 체인지 해도 좋지 않을까. 왜? 그래,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욕을 안 하셔. 아들에게. 물론 제가 욕먹을 짓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정말 젠틀하시고 어머니가 또 따뜻하시고, 아,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네요. 카톡 하면서. 그런데 막상 미국을 딱 갔는데 애틀란타에 갔는데 애틀란타에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거기에 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그 아는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샬롯이라는 데 사는 거예요 제가 샬롯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시차가딱 좋아진 게 어떤 게좋아진줄 아세요? 처음 첫 계기가 뭐였냐면요 사실은 솔직히 이번 행사가 제가 전체 몸으로 무리가 됐어요. 시차가 적응이 안된 상태에서 강의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강의가 또 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조금 이 주도한 그 단체에 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냥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티내를못낸줄 아세요? 여기가 되게 좋은 장애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해서 저에게 강사료 일부를 주고 대부분의 강사료를 장애인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더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저 해가지고 물방개처럼 시켜가지고 <웃음> 돈 분빠이 하는 거면 은 저도 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원래 일곱 번만 약속했는데 그왜 30분은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강연으로 돌려버립니까?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이 단체도 사람들 고생 싹 하고 그 돈을 걷어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거 억울하고 버거운데. 이게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갑자기 제가 통제되지 않는 말을 이분한테 할것 같더라고요 이 주최 측에 통제가 안 되는 말을 그러면 서로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최 측이 돈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분들도 고생을, 센 고생을 해서 선한 일에 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무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말을 못하니까, 근데 점점 몸은 피곤하고, 어, 난 짜증이 나고, 어, 근데 명분 때문에 화도 못 내겠고, 그런, 그게 한국의 되게 특징이에요. 아버지라는 명분 때문에 엄마라는 거룩하고, 선한 명분 때문에 나는 화를 못 내겠는 거야 왜? 다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누구 어떤 한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게 어디에서 좋아지는 줄 아세요? 샬롯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는 그그 그 단체도 되게 작고 자립도 아직 안돼 있고 근데 그 거기에서는 또 목사님도 없어요 그냥 그분은 전도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해병대 출신이에요. 미해병대 출신인데 미국에서는 군인 되는 게 되게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프라이드도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장애인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 동생 때로 볼 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에 만나자마자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한줄 아세요? 그 자기네 단체의 앞에 이렇게 해왔던 일들을 저한테 막 이렇게 까주시는 거예요 아 교수님 힘드셨죠? 아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야 손수치나 <웃음> 뭐야 이거 작업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예예뭐 조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속 안에 있는 게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아, 맞아요. 진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못해요. 진짜 진짜 제가 죄송해요. 사과드려요.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왜들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까주는데 순간 마음이 희한하게 시차가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저를 편들어주고 같이 까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다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친절하고 오히려 저더 소개시켜주려고 하고 그렇지만 저에게 이런 느낌을 줬어요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도 좋습니다. 시차 하나 갖고 이럴 겁니까? 네? 그래서 저도 주님도 시차를 계속 맛보시면 힘들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또 이렇게 또 말대답을 할 수는 없고 성직자시니까 저도 이제 성직자니까 예의를 더지킬거 아니에요. 말도 더 못하고 이렇게. 아, 예, 네, 목사님. 네, 네, 네. 아, 이거 뭐 좋은 일이니까. 아, 예, 예. 그러면서 마음에서는, 어,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오래 하면 못하는데. 아, 진짜 너무 피곤하네. 그러니까 나 사람들 더 만나기 싫은데. 근데 저분들 감사하고 고맙고,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분이 오셨더니, 막깐 거예요. 그걸 막 자기 단체를 험하게 까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미국 땅 너무 넓고 다운타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화려한 호텔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이제 어느 정도의 호텔을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 시차가 2차로 해결해요. 딱 들어갔는데 한국 과자하고 컵라면을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분이 미리 와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Oh my god. Milk 스 i s 스 Wow. j s Milk i s 하고, 뭐, 그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딱그 정서를 자극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냉장고에 싹다깔아놨더라 그리고 전 처음에 이게 원래 호텔에, 미국사람 밀키루스 먹나? 사랑해요 밀키스 그건데 이거. 근데 보니까 한국말 써져 있고 그분이 다 장을 봐온 거예요. 그리고는 과자, 육포, 한국 육포. 그거 먹다가 교정하는 철사 날라갔어요. 그래서 잇몸 한 2주 찔렸고요. 그랬지만 아... 그거는요. 무슨 호텔 뭐... 어마어마한 호텔 간 거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또 그날 저녁에 와서 아휴 교수님 저 이거 정말 저희 잘 대접해야 되는데 여기가 시골이고 호텔도 좋은 게 없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러더니 교수님 괜찮으시면 저희 장모님이 자죽을 이렇게 내일 아침에 좀 갖다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는 이제 잣, 잣을 그 미국 다람쥐들한테 따오라고 시켜가지고, 그거를 막 다람쥐들이 엄청 따와가지고, 장모님이, 예? 진짜요? 막, 거기 막, 가만, 베비, 해가지고 막 시켜가지고, 그 어머니가 저 한국에서도 못 먹어본 잣죽을 해, 해가지고 갖고 오셨더라. 시원하게 진짜 사람의 마음인가봐요. 그 순간부터 시차가 그냥 다 녹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교수님, 여기 샬롯에 이렇게 좋은 호수가 있어요. 한번 이거 저랑 보고 가실래요? 예. 네. 저랑 꼭 보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미국 가서 처음으로 그분하고 둘이 호숫가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 비버, 비버 아세요?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해가지고 땜 같은 거 하는 거. 거기 비버 다 이렇게 있고 막. 막 청설모하고 도라지들이 막잣 따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고 막. 그래서 다 고맙다! 딱 하고 막. 제가 그 증거 사진 다 찍어 왔습니다. 이번 퍼프쇼 할때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 형님이라고 해도 되죠? 저 그냥 이름 편하게 불러주세요 저 그냥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저희 너무 작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작은 데데 형님 꼭 저희 샬롯 잊지 마시고 언젠가 꼭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는 시차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류세영씨 어머니가 다시 이제 애틀란타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 초대해서 그 집에서 한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또 시체가 또 사라져요 와또 요리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제가 선생님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더 음식이 안 나오네 아우 제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바꾸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맨날 저 세례 욕만 하시고 그리고 또그 어머니가 다시 또 어느 지역에 어머니랑 되게 친한 분인데 한인 또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네 집에서 하루 또 잤어요 그리고는 또 그분들이 아침부터 또 한국 음식을 또해 주더라고요 그거 먹고 또 시차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아버님이 60다 됐는데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시다가 미국 가서 막 힘들고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는 딱 자리를 잡고 딱 사시는데 또 아침에 제가 딱 나오는데 그분은 뛰어가면서 저한테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또 찍었어요 에이, 그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영혼을 시, 영혼의 시차를 치료하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시차를 극복하게 했던 그 음식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든줄 아세요? 힘들어도 다시 온다. 만약 이 사람들이라면.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는 못한다. <웃음> 근데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일정은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차이가 뭘까? 그게 무슨 차이일까? 생각을 계속 을 했어요. 내 마음의 시차가 극복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께 추천드릴게요. 아, 이 마음의 시차를 극복하려면요. 제가 보기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그리워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환영해 주고 우리를 그리워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 영혼의 소울푸드 제육바끔 사람은 자기를 환영해 주고 자기를 그리워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영혼의 시차가 극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혼자 오래 외진 곳에 있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막나 환영해 줄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책을 사본다. 아니 지금 책에 대한 오해가 아니 여러분이 웃으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겨울에 책이 나올 건데 아니 여러분이 여기서 웃으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걸로 말을 했는데 아니 제가 말하는 책은 보편적인 책을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떤 책을 보는 것도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마음을 연 거잖아요 내가 들어보겠다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을 내가 들어보겠다.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 들어보겠다.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한번 봐보겠다.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연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토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 그것도 마음을 열게 된 거고 그리고 일부 남자분들은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와이프가 통발을 쳐서 안 오면 또 어떤 분위기 조성해서 그렇게 해서 온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항상 사랑이 깔끔하게만 시작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든 인생에는 그런 운명과 같은 만남이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너무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100%가 되려고 하다가 100%가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되게 비난하고 자책하면서 매운 거를 땡겨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웃음> 그러다가 암만 걸리고 나 없어졌는데 세상은 여전히 더잘 되고 회식하고 막. 그러는 삶을 보면서 아 그러면 내 인생은 뭔가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되네. 나만 이렇게 됐네. 애들도 잘 크고, 남편도 잘 됐고, 회사는 더잘 돼가고, 뭐라 뭐라 해도 대한민국은 돌아가고, 나만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우리 삶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샬롯에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식사를 대접해줬던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웃음> 그리고 부디 선하고 명분 있는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억울해지지 않도록 그 중간 과정을 잘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불평할 거는 폭발하기 전 단계에서 불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을 할때 같이 까주는 게 좋지? 그걸 또 듣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너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 음. 자, 이렇게 하면은, 시차는 한없이, <웃음> 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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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every